뭐? 뭐? 아 하이 부 우선 월놀이 좀 하세요 우 Thank <laughs> you. you go r e a y e let's wow e h Good boy. 아이고 이라 우리 몸이 어디 갔어요? 몸이 갈초가리가 돼가고 있어요 아 이것만 이제 행동면 되는데 도와줄래요? 어? 네? 뭐? No? 아, 여기 햇빛이 깨는구나. 음. <웃음> 여기에 흙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가 제일 덜어지는 거거든? 나갔다 한 바퀴 돌다 오자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